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인물 강의,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아나니와 사피라, 두렙던 과보, 사르밧 과보, 스테판 집사, 빌립 집사, 에디오피아, 네시에 대해서 오늘 인물대해서 비교,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 갖고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번 시간에도 맞지만, 어, 이, 뭐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것 또한 한번 그 저희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사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예언서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사도행전 구성을 보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썼고요. 시대는 30 A.D.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서부터 네로 황제 62년까지 쓴 것입니다. 대역경으로 쓴 거고요. 초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1장서부터 5장 42절까지, 아니, 5장 11절까지, 아나니와 삿베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나니와 삿베라서부터 두 번째 파트, 빌립의 증언까지, 증언까지, 증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 40절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자 아나니와 사피라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번에 제가 이, 에, 이 인물 강의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뭔가 색다른 것이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나니와 사피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보면 허영심이 또 많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다음에 진실되지 못했던 사람 왜냐면 하 자기가 아, 이것을 그. 11졸 건물을 팔고 11졸 하겠다 아니면 건물 판 돈을 내겠다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지않고 감추고 조금만 냈던 것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 민감했던 것들 보여지는 것에 민감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는 것들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남을 많이 인식한 사람이었고 잔머리를 많이 쓴 사람이었다 그런 기준을 갖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아나니와 아내 사비라가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어, 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췄느냐?" 그런 말을 하죠. 땅이 그대로 있는데, 땅이 팔기도 전에네 것이요, 팔고 난 다음에 네 것인데, 어떻게 하느님을 속을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한테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속였느냐? 이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느냐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며, 젊은 사람이 나와서 장사를 시켜 주죠.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하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이사르밧과고 전번에 그 열한 계에서 했던 얘기죠. 사르밧과고 마지막 남은 빵과 기름을까지 바친 사르밧과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는 뭐죠? 아까는 있는 것도 감춰갖고 했던 사람이지만, 사르밭 과보는 마지막 빵과 기름 한 방울까지도 누구예요 엘리한테 바쳤던 사람이죠. 사르밭 과거입니다 의지가 무지하게 약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아들과 함께 그 빵을, 빵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의지가 무지하게 약한 사람이었들.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빵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빵을 해서 받아 바치죠. 남의 부탁을 거절 못 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 그렇지만 진실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실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시돈과 두루에서는그 당시 그그 그, 그, 그, 뭐죠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왔는데도 기독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섬겼던 사람. 그사르밭과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내용을 보면, 열1기상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9절을 보면요. 시돈에, 시돈에 속한 사르밭에 가서 그 과부에게 내가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까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르밭 과부한테 가서 그런 얘기죠. 물하고 조금 가져와라. 내가 마실 걸 갖고 와라. 그러면서 그를 부르죠. 그 다음에 내 손,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 갖고 와라. 그러면 떡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과부가 이런 얘기죠. 나는 떡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쿰과 기름 하나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무가지를 주워서 주우다가 내 아들과 먹고 그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문제가 약했던 사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죠. 여기가 뭐냐면 과부와 고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렇그 신명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과부를 갖다가 홀대하지 말라고 얘기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엘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떡한 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야속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것 들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 이, 이 여자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의 진실되게 믿음에 의해서 이 엘리야를 갖다 섬겼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통 가루가 떨어지지 니하까말씀 이런 얘기하죠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오는 이득이 있다. 이런 거 아마 보여준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한번 이것을 한번 봐서 보겠습니다. 자신의 전재산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보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두 랩돈을 갖다 낸 거니까 두 랩돈이면 지금 시세를 보면 한천원 정도. 밥도 한 끼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값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뭐냐면 그 연보를 낼때그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식 없고 그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렇 나오죠. 이 둘했던 내기 전에 뭐냐면 21장에 둘했던 끈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장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0, 20장 4 5서 40절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들이 가산을 뺏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결국은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자,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기서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자, 봐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2절에 보면 뭐예요? 2절에 보면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저 신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 야아 야, 아, 야. 요한복음의 1 0장저 10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날에, 나를,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자, 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라면, 내가, 그 목자라면 내 양들, 결국은 과부와 고아들이죠. 그들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새 요사이 목, 양,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새 목사, 목사들은 어떨까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들, 이 석유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과부의 돈을 그들의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2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20장 45절 47절의 마지막절에 나온 거 보면 뭐, 뭐예요? 서기관들이 가산을, 과부의 가산을 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죠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들의 헌금함을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아 딸랑딸랑하면서 큰 돈을 내서 자기가 내죠.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가난한 두렵던 천원을 내는 걸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뭔 얘기예요? 조그맣게 딸랑 주는 거니까. 여기, 여기 그림에서 보셨듯이 우측에서 보면 뭐예요? 비웃고, 비웃는 비웃 것처럼 쳐다보고 있죠. 아유, 저거밖에 안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죠. 자, 사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도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내는 헌금과 가난한 자가 내는 헌금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이는 것들을 날이 이르면, 딱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돌 건물, 대리석과 뭐예요? 대리석과 이런 거로 휘양찬란하게 만든 것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죠? 아름다운 돌과 현금으로 꾸민 걸 봐라. 근데 6절에 뭐라 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갖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우왕찬란한 그런 성,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쵸? 자,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지금 좌측에 있는 게 미국에 있는 수정 계입니다 수정 계인데참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축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법정, 법정 관리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여러 가지 것을 갖다 했으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졌습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지금 여기서 보면 한만명 정도가 있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만 명이 웃돌았지만 현재는 지금 삼천 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정 관리에 신청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자,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교회가 뭘까요? 우측에 있는 게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자, 분당에 있는 충성계입니다. 근데 2010년에 등기를 했을 때그 감정가가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경매로 내놨습니다. 이것을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500매도 원을 갖다가 그런 자리 건물을 살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어떻게 하면요? 과부의 돈을 삼키면. 서기관들이 과부의 돈을 삼키면.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휘황찬란한 돌과 대리석과 아주 휘황찬란한 헌물로 헌금으로서 이 교회를 짓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크면 우리 교회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겠습니다 아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아나니아는 삽비라는 좀 나중에 왔죠.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난 다음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시간쯤 지나서 그 안에 삽비라가 거기냐는 일을 를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죠. 그 땅값,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니 이것뿐이라 얘기하는 거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에 좋다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뭐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가 혼이 떠난지라 죽어버렸죠. 죽었죠. 그랬더니 또그 사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의 남편 그때 장사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서운한 것을 꼭 지킬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죠.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헌맹를하지 말고 내 맹산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냐?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내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사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기는 얘기합니다.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명,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 명해서 하나님한테 내 명사하는데 난 저, 결코 내가 죄진 게 없어. 거짓말한 게 없어라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죠. 저 또한 그런 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란 얘기죠.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거기는 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땅에 하나님의 땅에 바, 거기 발등상이라고 얘기하죠. 발을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왜요? 거기는 큰 위대한 임금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지 말아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왜? 내머리가 하나도 시계에 검게 할수 없기 때문에 네, 너, 네가 할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그 이상 말. 예와 아니오 그 이상의 말은 뭐예요?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건 뭐예요? 핑계대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이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세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다 같이 하고 다 모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아나니와 사비라가다 죽어서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남편함으로 인모서다 모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그러니까 존경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그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누워있고 다겪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았다는 얘기죠.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존경받았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을 병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눕히고 갔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에요. 자, 16절에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움 받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나음을 받았다. 다 병치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여기에서 볼수 있는 그 레슨을 봅니다 자, 첫번째 뭘까요? 자신과 남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왜요? 내 자신을 속이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속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왜요? 너는 할수 있는 게 거, 머리를 검게 희게도 할수 없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너한테도 행세하지 말라고 하고 있십니다두 번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서운한 것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여기서 보사 느낀 게 성경의 본문 구절만 보지 말고 비교 구절을 봐라 제가 이것을 왜 썼냐면 제가 전번 시간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마지막을 끝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아, 왜 설교가 이렇게 오늘은 망쳤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냐면 그 본문 부자 하나만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생각, 그런 후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 정말 하나님 제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비교해라. 본문만 보지 말고 아는 여사비라을 보지 말고, 두랩던 과보를 보고, 사르밭 과보도 보면서 비교해서 그 사람의 믿음, 믿음과 믿음연결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이걸 했습니다. 자, 우리 여담이지만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배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온날도 드카프리오와크리스찬 베일입니다. 둘다동갑내이였고 아역배우 출신의 두 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악연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 악연이 뭐냐면 This boy's life 그 소년의 삶에 대해서 나온 건데 여기에 크리스찬 베일도 갔고 네오나드 드카프레어도 거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오디션을 봤죠 그래서 디카프레는, 그러니까 크리스찬 베일은 참 하고 싶었는데 여기 주인공이었던 로버트 드니로가 네오나드 드카프레를 낙점을 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크리스찬 베일은 여기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버드 그레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조니 데프하고 네온라드디카프레와 같이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크리스찬 베일이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도 역할을 뺏겨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겁니다. 타이타닉. 타이타닉도 원래 크리스찬 베일이 오디션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딱 낙점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았다고 이야기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어요? 그 여기 그 했던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야 어떻게 케이트 벤슬렛도 영국 사람이고 크리스찬 벨도 영국 사람인데 야 똑같은 영국 사람 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야 미국 사람으 돌려 그러면서 네오나드 드카프레오가 주인공으로 발탁됐다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 벨은 정말 좌절했답니다 야, 내가 이게 이렇게 능력이 없어 정말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면서 좌절했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또한번 기회가 왔답니다.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를 갖다가 그 발탁이 됐답니다. 거기에 크리스찬 베일이 딱 오디션을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네오나르드 카프리하고 같이 경쟁 관계에 대해서 이, 이 네오나르드 카프리도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크리스찬 베일을 갖다가 낙점했던 제작진들이 야. 네온라드 디카프리어가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좀 포기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좀 포기하기를 자꾸 종용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온라드 디카, 디카프리어가 다른 영화를 갖다가 찍으면서 크리스찬 베일이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것에서 주인을 맡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아메리칸 사이코를 갖다 하면서 정말 대박이 난 겁니다. 아, 이 사람 영, 정말 연기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예요? 배트맨 비긴즈에 대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큰 영화, 시리즈 영화의 배트맨 비긴즈의 주인공을 맡게 됐다는 얘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크리스찬 베일한테 너는 이게 있으니까 레온나트카포려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또 하나 있는 것또 하나 볼게요 자, 영원한마수라고 보시겠죠. 20세기 액션스타로서 두 남자의 악연을 봅니다. 실베타 스 스텔론인 75, 아노드 슈아제기는 74입니다. 46년생, 47년생인데. 근데 이게 뭐였었냐면, 실베타 스 스텔론이 뭘 만들었어요? 로키를 했죠. 그래서 로키가 1 9 7 0년 로키가 아, 딱그 주연을 맡고 나왔죠. 이 사람은 시나리오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키를 갔다가 시나리오가 썼는데, 시나리오와 감독 조건으로 이걸 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감독은 안 된다고 그래갖고, 실베타 스텔러 주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여기 76년도 하고 난 다음에 77년도 각본상을 받았어요. 주연상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로키라는, 로키라는 것은 다른 거 없죠. 자, 여기 로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82년도 코난이라는 걸 갖다 찍었어요. 코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이런 코난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노드 스와즈 제너그라는 뭐냐면 그 1960년서부터 70년대까지 미스터 유니버스를 7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80년대 미스터 올림픽 1위를 갖다 7번. 그러니까 최다 우승을 한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몸짱이었죠. 이 사람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실베타 스 스텔론이 그걸 보고 이 코난을 보면서 뭘 했냐면 자기도 몸짱이 되겠다고 몸을 무지 무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람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람보. 람보를 만들었는데 람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몸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액션스타로서 자기가 좀딱 하나의 어떤 획을 걷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82년도에 만들고 난 다음에 84년도에 터미네이터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원래 그 터미네이터는 CJ 심슨이 OJ 심슨이 주인공을 맡기랬는데 그. 스포츠 감독을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없다고 그래 갖고 결국은 뭐냐면 아트스와 제너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공전의 히트를 쳤죠. 여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데뷔작이면서도 정말 대단한 그 어떤 그 역사의 획을 그었던 영화라고 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코만도라는 것을 찍었습니다. 이아트스와 제너그가 코만도는 뭐예요? 남보를 갖다 버금갈 수 있는 영화였죠. 람보는 어떻게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뭐예요? 사회적 사회적으로 소수자들, 퇴역군인 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라 로키도 뭐냐면 이민자 청년 이런 거였는데 코만더 같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거냐면 죽지도 않고 숨지도 않아요. 그냥 대조하는 그런 그런 거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아누드스와 제너거의도 그런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든 그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 아놀드 스와 제너가 뭘 했냐면 토탈 리이라는 공상 과학 영화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버스타 스틸런도 마찬가지 뭘 만들었냐면 데모니언 시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있는 형사가 그 냉동 인간이 돼서 미래까지 와갖고 그 형사가 된 어떤 그런 내용을 갖다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흥행에는 참패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그, 최악의 그 영화상, 골든 라즈베리상을 8차례나 시베타스테론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노즈와 제네거는 트윈스, 코믹 영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간 사나이처럼, 이런, 그, 어디 코믹 멜로물에 코믹물에 차, 저 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 사람의 영역을 넓혀갔죠. 그리고 결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됐습니다. 실베스타스텔러는 악역으로 해서 악역, 액션 스타로서 거기서 머물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익스펜더블 2. 익스펜더블이 흥행을 일이 흥행을 했죠. 그러는 난 다음에 아누드스와 제너가 와 화해를 하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뭐예요? 아누드스와 제너가 너 나의 내영화에 출연해 줄수 있겠어라고 근데 오케이 OK.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도움을 받아 갖고 에스케이프 플랜이라는 영화도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전 이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이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쟁 관계가 있어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다. 경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저희 교회에 일곱 다섯 명의 목사 목사와 두 명의 전사님이 계십니다. 일곱 명이 돌아가는데 일곱 번이 돌아가면서 서로가 경쟁하면서 느끼고 아 이것을 정말 좀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선의의 경쟁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건 기회가 될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스승의 나를 갖다가 어, 맞이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겠구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뭔가 경쟁의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이거를 보면서 이번에 아나니아 사피라 드랩돈 과부 사라밧 과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넘어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6장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더 많아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루세렘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헬라파유대인과 그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를 하는 데그 사람들이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헬라파 국적 과부들은 왜 히브리파만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잘해주고 우리는 잘 못해주냐. 그렇게 불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어, 그렇지 않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에스도 출애굽기에 보면 18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음에 어려운 일은 모세가에게 가져오고 어려운 일은 모세가 하고 작은 일들은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한테 넘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목사는 기도와 말씀사에게 힘쓰고 나머지 사람들,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 중에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요? 구제하고 섬기는 것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 절에 믿음과 성령과 충분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어,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어, 바메니와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 수가 더 심해지고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이 기독교에 복종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 믿음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은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지막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 칭판받는 사람은 뭘까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격이라는 것은 기질 내가 타고난 기질의 환경에 의해서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성품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이 성격에 다듬어질 수 있는 것들 그게 뭐예요 종교나 교육이나 이런 것 통해서 바꿔진 것이 성품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 이것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뭘까요 분별력 과 판단력 과 통합력을 갖춘 사람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이 사도들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교도들도 아,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쭉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조직을 보면 기도와 말씀사역은 열두 사도가 합니다 베드로 요한 큰야거보 안드레 빌립 바돌롬에 도마 마테아 작은야거보 다데오, 유다, 마띠아가 되어 있습니다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맞든 것이 마띠아죠 그러난 다음에 일곱 집사를 만들었죠 구제와 돌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들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결로 갈등을 내고 있었다 왜 너희들만 잘해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나바, 바, 바메나, 스테판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건입니다 어, 그아니반반가좀 달렸네요. 자 여기서 그 해갖고 일곱 명의 집적 것을 일곱 명의 집사들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스테판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도 초대 초대받고 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몸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처럼 몸은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스테파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8절에, 8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뭐라고 있냐면 그, 7장서부터죠. 그, 그, 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솔로몬 끝까지 정말 다껴 듣고 있는 거야. 역사적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확고했고 믿음이 좋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었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느님, 어떻게 해요? 저들을 죄에다가 죄를 묻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됐다. 스테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구레,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 온 사람들이 스테판과 논쟁을 한다는 얘기죠. 자, 좌측에 보면 어디겠습니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아, 아, 갈라디아, 아, 아, 길리기아, 저, 아, 길리기아가 저 밑에 있는지 오고 보시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10절에 보면 스테판이 지혜와 성녀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식이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았으니까. 제가 우리 그 우리 교수, 교수 목사님하고 딱 대화를 나누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워낙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알면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생겨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자기가 지수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 매수해서 거짓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잡아서 그렇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 스테판을 잡아서 공유에다가 집어넣었죠. 저 사람 거짓증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세린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 헐, 헐어버릴 거고, 또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증을 한 거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해서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일구가 같더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사랑이 가득하고, 제가 신념이 강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죠. 그런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이 스테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 하나 죽어도 난 천국 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얼굴에 천사 얼굴 같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제목처럼 믿는 사람끼리 모함을 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도와주고 그래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나와보면 교회 개파가 몇 개예요? 몇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죠 그렇죠? 수박가지가 이 계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건 당리당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 네가 그 거짓말한 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스테판이 런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고 고향 친척들 떠나서 어떻게 해요? 아비집을 가라 떠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48절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이랬을때 하늘은 내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에 지은 것이 아니냐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거예요 네가 아마 솔로몬 성전에서 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무슨 이것이 여기에, 여기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 그건 네가 나를 구속하는 거랑 마찬가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거볼수 있죠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서부터 솔로몬까지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1절에 뭐냐 목이 곱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얘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우고 마음이 완악하고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 것 당신들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0절에 보면 당신들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지 않았, 있었습니까 다 핍박했다 그런 얘기죠 그들 죠그 모두 괴롭혔고 심지어 의인이 올 거라고 예기하는 사람마다 다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조차 알아먹지 못하고 죽였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0편 에 보면 당신들은 천사가 전해진 모세의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자, 예수님 명령, 스테판의 순교, 바울의 사역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기분이 나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를갈 어, 건을, 저거,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예수께서 이제 딱 보니까, 요, 요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딱 우측에 맨 밑에 저 스테판이 쓰러져 있는데 딱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이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것들 봐. 하늘이 우편에 서 있는 것들 니들이 못, 안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려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 우측에 있는 게저 청년 바울입니다 자, 그들이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판이 부르죠 이르되 자, 이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누가 보면 2 3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예, 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되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또 주의 증인 스테판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이 아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옆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58절에 보면 옷을 벗어 사울이 한 청년 발앞에 둔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때까지만 사울이죠. 이제 바울이 아니라 사울 그 당시는 사울이었어. 사울이 뭐냐면 난 죄진 게 없어. 난 당당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우리 우리가 우리 우리 그 바리새파에서 얘기한 것처럼 난한 거야.라고 자부심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빌립 집사 이 다음에 나오는 빌립 집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빌립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도전적인 사람은 그 마법사를 갖다가 전도하죠. 우리가 이게 마법사가 전도하는 것은 결국은 무당들을 전도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다. 내가 딱 생각했으면 그걸 갖다가 실행 곧바로 옮기다. 그 다음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다.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실을 갖다가 가리키죠. 이사에 대해서 가리키죠. 기회를 포착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자 하다, 침례를 받고자 하니까 곧바로 가서, 시내에 가서 침례를 줘버리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디오페아 내시가이 사람을 쫓아갈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판이다. 그다음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가 그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들을 귀신들을 나가고 중풍병자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선에 뭐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큰 자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마소에 놀랐으므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 빌립이 저이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시문화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 놀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이 성령의 능력이 마수로 착각한 거죠 그때 이제 그이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온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왔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기도를 받기를 기도했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만 받았지 침례만 받았지 성령은 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몬이 봤을 때딱 보니까 어? 성령을 보니까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방황 온다고 막이런거 보니까 뭐예요? 야 나도 좀 저렇게 해줘.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이 권능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다 성령 받게 좀할수 없겠습니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성령이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 권능을 갖다가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 너는 내 음과 내가 함께 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성령을 경력하면 망한다고 베드로가 아주 야단을 치죠.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너는 악도에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은 번영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회개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번영주에 빠졌던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이상한 것에 결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죽게 기도해야말하 것이 하나도 내가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몬이 무성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디오피아 내시에서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관리를 맡던 왕의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니까 참 꼼꼼했던 사람이죠. 근데 뭐냐면 믿음이 좋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믿음 무척이 좋았던 사람이고 열정이 무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기가 이디오피아 돌아가면서 뭐래요? 지식 탐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세아를 읽어보고서 뭐예요? 이 사람은 지식탐구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다 왜요? 내가 딱 듣고 나서 아, 나 침대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열정이 많고 주도적인 사람을 만났으니 어떻게 돼요? 시너지 효과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을 8장 26절을 보면 뭐예요? 주의 사자가 빌베게 말하여 이르되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까지 가라 길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가면 에디오피앙에디오피앙 에디오피앙 여왕 간다게이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갈 거니까 네가 가서 가봐라. 라고기가 오죠. 근데 딱 보니까 이 간다게가 뭘 보고 있어요? 가죠이 네시가 네시가 뭘 보고 있어요? 이사야를 보고 있던 거예요. 자, 성령이 빌립다리 올을때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아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야, 너 이사야 읽어보는 거? 그 잘 이해가 돼? 그랬더니, 야,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나, 당신이 그렇다면 좀 와서 좀 가르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 문제 읽었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은 저형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4시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렇게 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딱 보고 내 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내가 재례 봤는데 좀 문제가 없지 않겠어?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어,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37절에 37절에 보면 없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37절에 이게 나와요 NIV나 잉글리스 스탠다드 버전 거기에 ESV에서는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가로되 내가 내 마음을 다 믿는다면 내가 근심하라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이 마음을 믿는다면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 대답해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라고 이기합니다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러니까 뉴킹 제임스 버전 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그러나 그러자 빌립은 당신은, 당신이 은당신온 마음을 다한다면 믿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예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대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둘이 물에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무슨 얘기예요? 빌립이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걸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게 뭐예요? 순간이동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은 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갔죠. 오직 성령, 차도행 1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또 어디 가요? 갔다가, 아소도에 갔다가, 또가이사라에 가죠. 이렇게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격에 부끄러움이 없는 가는 제목을 제가 한번 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을, 1절에서 그, 3절에서 7절을 보면 자 집사를 만들 때 뽑는 조건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뽑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고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성만 충만한 사람은 기도 영치하고 기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지 나쁜 건지 헬라파 그 과부들한테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어떻게 하면 서로 갈등이 안 생길까 그런 걸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칭찬받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일권을 세울 때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믿음이 많은 사람, 열심을 가진 사람 위주로 뽑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포장된 믿음을 갖다가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을 뽑는데 우리가 뽑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의 재정이 올라가고 재정이 많아지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뽑아서 안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믿음과 결,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뭐야 믿음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그래야지 지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음 없이 헌신하다 보면 힘들고 고달프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쁨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게 말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나에 있는가? 믿음이 내가 충만한가 또 내가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성품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